불편할 정도로 진동이 느껴져 입고된 차량입니다 피단의 위치 후 측정한 내부 진동 수치입니다 메르칼리 진동의 급상 4에서 5를 오가고 있네요 4에서 5 정도면 건물 전체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꽤큰 진동입니다 디단에서는 이렇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문 장비를 이용한 측정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엔진룸 전면 서포트 위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약 5에서 6 사이를 오가고 있네요 엔진은 4군데의 마운트에 의해 지지되는데 실제 진동과 관련해서 양쪽 두 곳에 있는 엔진과 미션 마운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엔진 하부를 안전하게 지지해주고요. 조수석에 위치한 마운트부터 탈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흔히들 말하는 엔진 마운트입니다. 수평인 바닥에서 확인한 모습인데요 신품에 비해 고품의 높이가 많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사용할수록 점점 아래로 눌려지며 진동 차단 역할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신품을 장착 후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줍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를 도포해줬고요 토크렌즈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예상대로 토크는 강한 편인데 손으로 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맞은편 마운트를 교체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미션 마운트로 불립니다 작업을 위해 배터리를 비롯해 에어클리너 하우징을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의 모습입니다 엔진 마운트와 마찬가지로 많이 주저앉아 있었네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나사 플림 방지를 도포한 볼트를 체결하고요 토크 체결합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교체 후 측정한 진도입니다 메르칼레 진도계급 상 2에서 3 정도를 오가고 있네요 장착점과 비교해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내부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기단의 위치 후 측정한 수치인데요. 장착존과 비교해 양호해졌습니다. 만약 기단의 진동을 더 줄이고 싶다면, 로스터퍼를 추가로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체에도